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결합을 해가지고 하나 분위가 생성이 돼요. 그래서 우리 원래 질량, 그리고 우리랑 산소랑 결합해서 이렇게 된다 항상 그 결합할 때는 이렇게 음. 네 이렇게 돼야 되고요.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면 여기는 보리 질량이고 여기는 아요 음.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우리가 지금 1러그램이에요1 그램이면 1 g 그램은 그래 1 2이 그램이어서 1 2이 그리고 우리가 이 그램이면 3 g 1g, 그램 이 정도서 여기. 그리고 우리가, 3g이면 그리고 우리가 어3 그램이면 그래서 g 나가어이 정도에서 여기고. 그리고, 우리가, 스프리가... 그냥, 마지막은 4g이면, 음. 하나보리 진장이 5g이 돼가지고, 이런 식으로 이렇게, 꽉 꽂아버려볼까? 음, 그래서요?